최근에 서울 분양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장바구니를 잘 담아놔야겠죠. <웃음> 네. 네. 필요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둬야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도 김민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지금 다섯 개 단지를 골랐는데요. 네. 왜 이래 많이 했어요? 아 줄이고 <웃음> 싶었는데 줄이고 들어가다 네. 5개입니다. 좋은 게 그렇게 많았다는 그런 아, 의미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분양이 좀잘안 나오고 있잖아요. 원하는 단지들안 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장바구니를 담아놓기는 하는데 이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어요. 팔을 예정인 곳들만. 예정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네, 네,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삼선 5구역 로텍 캐슬입니다. <웃음> 여기 아시죠? 알죠. 삼선 5구역 좋습니다. 네. 삼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5구, 8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네, 네. 513세대. 네. 가 일반 문양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총 세대수는 1223세대 1223 네, 중에 맞습니다. 일반 분양이 513세대니까 뭐 네. 괜찮게 나왔네요. 5 1 4이면 그리고 층수도 네. 어, 일부 이제 일반 문양이면 일반 아, 양 문양이 적으면 저층이나 네. 뭐좀안 좋은 길가 동이 나오겠지만 513 네. 정도면 괜찮은 물량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올 것 같고요. 네. 전용 면적 구성이 59에서 84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평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평양 구성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철부터 한번 보죠. 네, 지하철. 주변에 이제 보문역하고 6호선 네. 보문역과 창신역이 있고요. 창신역 있고요. 네. 그리 4호선 뭐 해와역 뭐 멀죠 사실은 네, 한성대 네. 입구역이 있고요. 네. 뭐 학교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네. 고등학교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의미 없습니다. 전혀 네. 우리가 학교를 볼 때는요. 초등학교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학교, 음. 고등학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초등학생들은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음, 애들이 좀 안전해야 되고요. 음.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이 정도면 가깝죠. 서울에서 네네. 이 정도면 가깝기 때문에 초등학교 좋습니다. 초등학교 음. 좋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편의시설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대학로, 해와역도 있습니다. 우리 쾌적. 최적이요. 숲세권. 아 바로 배. 네 네. 낙산공원 있잖아요. 아, 예, 낙산공원. 예, 이게 해야 되겠죠. 아. 서울에서 숲세권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서울 아,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음. 저는 서울 강북에서는 괜찮은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시세 분석인데요. 네. 시세 분석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왜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네. <웃음> 그래서 이거를 시세볼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댓글로 달리거든요. 댓글이 달리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뭐 금, 금리도 많이 올랐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예상은 됩니다. 조정이 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세분석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 해야죠. 어, 최근 네. 거래 사례로 해야, 해야 되고요. 네. 앞으로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금리라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예상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게아니니 그럼요. 네. 우선 여기가 예정지고요. 바로 네네. 옆에 단지가 있어요. 네네. 여기가 삼선 프루지오라는 곳. 아, 곳이고. 그렇죠. 프루지오 유명하죠. 네. 네네. 800세대 정도. 네, 9 0입니다 네네. 2008년도 지은 아파트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2021년, 2021년 9월. 9월. 네. 9월. 9월이 아,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으로 10억에 됐고요. 네. 이 아파트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음, 그렇죠. 주변 시세보다 또경쟁력 있게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청약 가치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또 애매한 게요. 여기 네. 여기 또이 시대 비지가번째가 있는데, 이이이에요 네. 와우, 돈구네요친구이친이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조금 더새 아파트네. 요 네. 2012년도 지은 아파트고요. 네, 네, 세대수는 좀 작습니다. 430세대. 네, 조금 작네요. 네, 네. 근데 가격이 높네. 그렇죠. 평당가로 네. 하면은 여기 4천만 원 정도. 와우. 4천만 원이고요. 와 여기는 최근 거래 가격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네, 그렇다고 따끈따끈하네. 거래량이 또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은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파트를 보면 이 작년 2021년 9월달에 12억 8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5월달. 올해 네, 5월달에 네. 13억. 13억인데 2층이네요. 또 그쵸. 어, 그러니까 어, 잘 버텼네. 아, 그쵸. 잘, 잘 버텼네요. 버텼네요. 그러면 그거야. 앞서서 네. 앞에 봤던 단지도 그 정도 조정이 하세요. 안 되었을 네. 수도 있네요. 거의 음. 10억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서울은 거래량이 안 됐을 음. 뿐이지 실제로 네.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거의 네. 거래가 안 되었다. 가격은 거의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다음 청약 조건인데요. 이 시기에 따라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그럼 좋지. 네. 분양가 낮게 나오니까 청약 좋지. 예정자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회라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네. 실수요자라면 살다 보면 7년 오르고 3년 정도 조정이 된다라면 뭐잘 살다 보면 음. 또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단기 흐름에 일일이 비하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딘가요? 네, 휴경상구역입니다. 아 휴경입니다. 네. 이문휴경뉴타운이네요. 네, 아 휴경상구역. 드디어 하네요. 네. 드디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한 3년 전부터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제가 기대하는 단진데 지 아, 드디어 진짜요? 나왔네요. 어. 청량리 쪽인데 면적은 39에서 84까지고요. 어, 일반 분양이 719세대니까 여기 많이 나왔네.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많이 나왔네. 총 세대수가 1792세대. 아, 네. 92세대네. 어, 92세대네. 네. 92세대니까 이 정도면 뭐 사업성도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자이잖아 또. 아, 요즘 자이 핫하죠. 네. 네. 브랜드 거의 뭐 상위 랭커에 들어가는 자이고요. 자이가 또 조경이 굉장히 좋은. 아, 이, 아. 이, 이. 4위는 그쵸? 저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 네. 관계는 <웃음> 없는데 뭐 제가 이제 입주 아파트 네네네. 많이 점검하러 돌아다니다 음. 보면 조경을 잘 만들더라고요. 아, 요즘 하도 뒷광고가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정확하 밝히고 아, 있습니다. 아, 뒷광고, 뒷광고 아니고요. 네, 네. 실제로 조경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청약 예정지인데요. 네네. 여기 약간 섬같이 되어 있어요. 네네. 철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조금 네. 단점이긴 한데 이거는 네. 뭐 뭐구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로가 가깝다는 거는. 네네네. 대신에 좋죠. 이, 외대역. 외대역. 예, 1호선 외대역이 있고요. 회기역이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역세권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고요. 물론 철로가 이렇게 둘러싸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점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음. 초등학교가 조금, 조금 멀어요. 멀어요. 네, 초등학교가 조금 먼 거는 장점인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주변의 대학교들도 많고요. 군데군데 생활 인프라들이 그래도 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불편하지 않고요. 시세를 좀 보는데요. 네네. 음, 여기가... 바로 옆에 단지가 있는 여기. 휴경? 네. SK? 네. 네. 여기도 SK. SK는 2구역입니다. 네. 참고로 아, 말씀드리면. 네. 네. 네. 4년차 밖에 안 된, 네. 대표님 어, 말씀요 따끈따끈한. 네. 네. 네. 900세대. 네.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억 3천 정도 네. 갔네요. 네. 이게 제가 SK가 2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바로 옆에 2구역에 13억 갔으면 네. 3구역은 음. 당연히 이거보다 높게 가면 갔지. 왜? 입주연도가 지금 분양하면 입주 연도되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SK가 2019년도니까 지금이 벌써 2022년이고요. 음, 입주 완공 때까지 생각해보면 입주 연도 차이가 나니까 새 아파트가 음, 더 강세가 6년, 될 수밖에 없다. 브랜드가 떨어지는 것도 네네. 아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훨씬 더 강세다. 근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그쵸. 더 낮게 나오겠죠? 네네네.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청약 조건은 역시나 네. 아, 또 100%야. 가점점수 네, 100 가점, 음. 네. 가점 점수 되시는 분들만 청약을 어, 해야 되고요. 네. 분야권 상한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야권 상한제니까 유리하겠죠. 그쵸? 시세보다 유리하니까 네네. 적극적인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을 법한. 아 어, 그럼요. 휴경 상구역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이 여기 이제 빠졌는데 여기는 이문 3구역 이문 3구역입니다 네. 도동. 도동. 네. 이문 상구역도 좋죠. 아 좋죠. 네네. 아까에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곳이고요. 네네. 여기. 자, 여기가 3구역이고 네네. 여기에 일구역. 1구역, 예. 2구역도 있죠? 2구역은 어디죠? 2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아, 구역 2014년도에 음. 구역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상구역이 일상 지금... 그렇죠. 일상구역이 있습니다. 네. 네. 1구역은 레미안, 음. 아마 삼성물산일 거고요. 상구역은 HDC, 음.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시세비교를 해봤는데 시세비교 한번 네. 보죠. 여기 이제 아까 똑같은 단지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휴경 네. SK비용, 음. 13억 정도. 이문휴경이 거의 붙어 있어요. 뭐. 네. 그래서 뉴타운 또 이몬 휴경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가격 네.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까 SK가 13억 3천 정도 네. 됐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분양가는 좀 저렴하게 나올 거고요. 당첨이 된다면 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 앉아서 피가 좀 확고 될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네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조건은 뭐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네. 가점제 100%고요. 대신 85제곱미터 초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추첨 초과되면 추첨 네네. 물량이 나오죠. 네. 추첨 물량이면 일주택자들도 그쵸. 추첨 물량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하지만. 혹시라도 네. 물량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네.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지는 둔촌. 저희 가는 그 둔촌 주공은 아닙니다. 아 둔촌 네. 현대 일차라고요. 둔촌 주공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네.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 제가 한 2015년인가요? 어, 제 아시는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175%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요. 중층 아파트 치고 어. 낮아서 저는 재건축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음. 걸 염두에 뒀는데 결국에는 리모델링으로 갔습니다. 결국는 음, 리모델링이 갔어요. 네, 리모델링이라는 네. 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네. 네. 74세대밖에 안 되긴 합니다. 리모델링을 그래서. 했기 때문에 74세대밖에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리모델링 재건축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럴 때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가 여기에요. 네 예정지가. 네 지하철 구호선. 음아 이거 엄청. 중앙보훈역이 네. 바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지하철역이 가깝고 그때는 음. 이게 개통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 구호선이. 네, 아 구호선 개통될 예정이고. 네. 용적률이 낮고 네. 그러면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음... 일단 인프라 보면은 이제 학교들 네. 가깝고요 초등학교, 네. 중학교 다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가깝고요. DM 좋아하시는 녹지 공간, 녹지 공간 도 있고요. 가장 좋은 지하철 아, 골드라인, 지하철 9호선 네. 도 있고요. 둔촌주공이 한 12,000세대 정도 입주를 한다면 인프라 더 좋아지고요. 음... 소득 수준 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은 저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다. 생각합니다. 음... 둔촌 프지오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13억. 예, 네, 13년 차고 13억. 오늘 짰나? 다 13억인데요. 신기한데요? <웃음> 네, 오늘 13억만 그러네. 맞추고 있습니다. 네. <웃음> 거래량을 보면 은 여기도 네. 뭐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요. 네. 뭐 14억도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13억 3천 갔는데 둔촌현대하고 좀 차이가 나요. 둔촌현대가 리모델링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음. 시세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저가격이고요. 여기에서 훨씬 더 올라간다 정도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추첨이 네. 있을 수도 있다. 네 전용 네. 85초 가면 추첨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음, 분양가가 낮, 낮게 나오겠죠. 음. 네. 자, 이제 마지막 단지. 오 여기는 경기도. 경기도인데 네. 서울 같은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광명시. 네.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네. 여기가 예정지고요. 네. 철산주공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단지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 굉장히 많습니다. 8, 팔구 구단지라고하다 팔구 감이 좀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역세권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역 네. 바로 앞에 12단지, 13단지, 12단지, 13단지가 음. 있고요. 그 뒤편이 8에서 8단지, 9단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좀, 네.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도 이 정도로 그렇게 멀진는 않은데요? 아, 그럼요. 멀지 네. 않죠. 그래서 12단지, 13단지. 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위치 좋습니다. 위치 좋고요. 네. 여기 길 보이시죠? 안양천. 네, 네. 네. 안양천을 건너가면 바로 가산디지털단지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서 여기가... 배우수요. 네. 가산디지털단지가 서울에서 최대 우리 음... 비즈니스 그쵸, 그쵸. 타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이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뭐테란로 환교 뭐 테크노밸리 게임이 안 됩니다. 음... 여기가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접 좋은 직장이 있다는 얘기는 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어, 바로 옆에 초등학교 네. 있고요. 광명동 초등학교 있습니다. 네. 시대를 보니까 여기가 네. 12억. 와우. 근데 거래량이 언제나 그렇듯이 네. 뭐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 볼까요? 최근 거래량은 이제 거래 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음. 여기가 랜드마크고요. 한 5억 2015년 도인가 네. 뭐 5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5억 정도 수준인데 네. 10, 12억 정도니까 와 얼마 올라서 2.2배? 그런데 시장 가치 좋죠. 음. 두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배 정도 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네. 시장 가치보다도 시장 가치보다 더 올랐고요. 더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음. 앞에 상업 지역이 있기 네네. 때문에 편의 시설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 센터를 부르죠. 센터를 부르죠.는 철산 주공 사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이게 4단지예 따끈따끈한 네. 따끈 새 아파트입니다. 아, 2021년이니까 21년 3월이니까 최근. 네. 완전 완전 따끈, 따끈하죠그 네. 그렇죠, 완전 닦아 나죠. 조금 더 비싸겠다. 가격이 14억이네요. 네. 14억 그러니까 이게 6천. 이게 실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네. 와우, 14억 6천이면 서울보다 높은데요. 어, 그러네요. 런데 사실 네. 뭐 거래량이 또 많지. 어, 거래량은 많지 네.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2년 올해 3월 거래량이 14억 6천이었으니까요. 음. 와 여기는 가격이 뭐 거의 잘 버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음. 거래량은 뜸하지만 가격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도 떠오르는 음. 랜드마크. 그만큼 기대하시는 분들 많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8단지, 9단지도 아마 네. 재건축해서 완공이 네. 되면 이 정도와 비슷한 시세가 음,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단지와 됩니다 단지와 네네 네. 청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8호 제곱미터 초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이 있고요 아우 추천 오십. 도전해볼 만합니다 대신에 광명시 인년이라는거 방해라는 거는 뭐꼭 어쩔 광명시 수 광명시 거주자들은 네네. 열심히 도전을 네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다섯 개를 살펴봤는데요 5개, 네네. 5개 단지를 네 어, 서울에 지금 분양이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지지부진 하죠. 네. 얘네 하반기 나오긴 할까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요. 어, 네. 사, 올해도 부족하고 요 내년도 부족하고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물량이 음. 좀 나와 주었으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오늘 네. 소개해 드린 단지들 다 청약해 볼 만한 단지들만 음. 우리가 선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예. 뭐 청약 실수요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출연해 주신 김인만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